자 이번에는 클립의 속도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클립 속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클립을 선택해 줍니다 지금 제가 어, 달고나를 듣는 장면 그리고 지금 열심히 휘젓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음,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그린 장면도 있습니다 스토리보트 그린 장면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겠네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제가 플레이헤드를 움직이는 속도만큼 한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요. 우클릭을 해줍니다. 클립 위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지금 잘 보시면 체인지 클립 드레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피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를 선택하니까 지금 스피드가 100%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그리고 듀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개 중에 하나만 바꿔줘도 어, 이 클립의 속도가 변경이 될 겁니다 100% 보다 빠르면 두배속이고요 50으로 하면 두배로 느린 클립이 적용됩니다 이 우선 제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100%. 딱 하니까 클립이 빨라졌다는게 느껴지시죠? <웃음> 자그 다음에 여기 휘젓는 장면도 조금 빠르게 돌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 클립 리타이밍을 해 보겠습니다. 클립 타임 컨트롤을 켜 주시고요. 어, 지금 클립 끝에 가서 어, 클립이 이렇게 커서 가 바뀔 때 좌우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좌우로 바뀔 때 잡고 왔다갔다 하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줄어들죠? 어, 줄어들면 클립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삼각형이 촘촘히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속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 변경되는지 아시려면 클립 밑부분의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200%까지 해볼까요? 2배속이죠? 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립 속도가 좀 빨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네, 손이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치를 입력해서 클립 속도를 바꿀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면을 어 예를 들어 이 장면을 거꾸로 돌리고 싶어요 지금 이 컵을 드는 장면이에요 저는 근데 반대로 하고 싶습니다 클립을 넣는 장면으로요 그래서 지금 클립을 지금 잔을 드는 장면을 반대로 잔을 반대로 내려 놓는 장면으로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장면을 한번 클립 비타이밍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클릭 하시고요 오리기스 때 오리겠을 중간쯤에 클립 비타이밍 컨트롤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삼각형이 생긴 게 보이시나요 정방향으로 100% 재생되는 어, 속도를 지금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00% 인데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뭔가 조금 부드럽고 은은하고 스케치 영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 비율을 조금 느리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배운 것처럼 위에를 잡고요 조금 늘려주셨습니다 어, 그랬더니 지금 성악형이 어떻게 생겼죠? 예, 아까와 다른 색깔이죠 조금 든든성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총 퍼센테이지는 예, 89%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한 조금 느려진 영상인데 제가 한 80, 75 정도까지 느려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컵을 빨리 드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말미에 이렇게 슬로우를 좀 주시면 좀 부드러운 영상이 나옵니다. 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밑에 75%라는 글자 보이시죠? 삼각형을 한번 눌러 볼게요. 삼각형을 누르면 리버스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리버스 시그먼트를 한번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죠? 어,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